지금 여기는 오스트리아 고사우에 왔거든요 어제 케이블카를 탔기 때문에 오늘은 저기 보이는 케이블카 패스하고 어, 여기 앞에 풍경을 보러 다녀올게요 여기는 한슈타트보다 확실히 조금 덜한 것 같네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도 돈을 안 받고요. 네. 와 여기도 풍경이 너무 예쁜 예뻐요. 호수도 여기도 좀 되게 큰 편이에요. 여기는 직접 보면은 정말 잘 보이거든요. 와 아, 안개들. 보이긴 하죠. 저쪽 앞에는 눈이 안 녹아가지고 눈이 보이는 것 같은데, 와 진짜 예쁘다. 물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오리가 꽤꽤 꽤 오리들은 도망을 안 가요. 사람 엄청 좋았는데와 멋지다! 풍경 보러 온다니까 안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카드 게임을 슈퍼에서 사서 가서 카드 게임하자 그러니까 지금 따라 왔어요 아들은 <웃음> <웃음> 싸온 핫도그를 먹을 곳을 지금 고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카드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. 어디야 어디 손으로 찍어 봐. 아니 저쪽에 있는 찌기 여기? 어 어디지 여기 어, 여기야 저기야 눈 사이인데? 저기 어, 여기 하얀 눈 사이인데? 요거는 어디? 정확하게 여러 개 너가 보고도눈 사이인가요? 눈 사이인가요? 눈사이인는거 바다 보면 망원경 봐봐 망원경 위에 뾰루크 하나 눈인가 봐봐 눈 사이인가요? 뾰루크 하나 봐봐 뾰루크 하나 어? 아니지 집중해서는 막, 만안경 봐봐 만안경 만안경, <웃음> 만안경 위에 <웃음> 아, 아 그걸 가려서 보고 가려서 보는 거야? 이렇게 어저는딱맛게들어가 어... 저거는 딱 맛있게 들으면, 이렇게. 어. <웃음> 장 막고 물이 내 녹으면서 물이 내려 이것도 물있렸다 아, 이거 얼음이다. 어, 눈 눈. 저기 있는 눈. 맛 아이. 맛있어, 맛이? 네. 그래 나도 좀마어 봐야겠다. 이게 보리차 맛 물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되게 쫄쫄쫄 나오지. 약수통인가 봐. <웃음> 어? 근데 이거 뭔가 응. 너무 진짜 보이는데. 음. 아, 셔 해골물도 먹고 사는 거 <웃음> 자. 자 여기 건너지 마. 왜? 근데... 어, 알았어. <웃음> 보리차 만나네. <맛> <웃음> 보리차 만나지. <보리차 맛> <웃음> 애들 위에 스틸 워크 할 시간. 탄산수로 뭔가 찾아서 샀는데, 또 탄산수 사가지고. 응. 지금 이렇게 물 받고 있어요. 송아 나와봐. 근데 위에 물은 맑게 막네, 되게. 밑에가 이끼가 껴서 그렇지. 그치. 그래, 바 <놀람> 음. 어, 예뻐? 밑에 봐바 저기 밑에. 어어. 아, 송아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지? 오스트리아는 예쁜 것 같아? 안 예쁜 것 같아? 승우야, 엄마 봐봐 예쁜 것 같아? 안 예쁜 것 같아? 예쁜 것 같아? <웃음> 예쁜 것 같아? 응. 독일이 더 좋았어. 오스트리아가 더 좋았어? 독일, 오스트리아. 오스트리아가 더 좋아? 음, 둘다 좋아. <목소리> 어? 진짜 <아빠> 물, <목소리> 물, <하자. 목소리> 물 진짜 맑다. 몇 번이야? 한번 봉다. 봉다. <웃음> <도를 잘 구해야지>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가오리 같은 거 진짜 뭐가 있는데. 근데 왜또 뽀글뽀글한데 저기 계속? 저쪽에 있는 근데 밑에 두 마리가 있는데. 저기 뽀글뽀글로 뽀글뽀글 여기서. <웃음> 발을 먼저 치고 하면은 전류가지. 어. 뭐야 어, 저거 <웃음> 사람이야. 저기 사람. 이거 이게, 이게 사람이 안에 있는 거죠 물통 같은 거 보이죠? 파란색깔. 어, 어, 어. 그 물통을 뒤에다가 여기다 상이거나 상을 상이소. 숨쉴수 있어. 한명또 있지. 또있 <웃음> 근데 뭔가 고구기 <굴복이> 같기도. 초록색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사람이었구나. 아, 이쪽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 근데 여기에 뭐가, 있, 뭐가 있어서. 그 밑에 보는 거지. 음. <웃음> <웃음> 여기 아있 <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뒤에서 아빠랑 엄마랑 수영 저기네 저기네 엄마 어? 나나 나, 나, 나. 와 진짜 물이 맑다 아디 아니 조금 일어나 봐 여기 일로 와봐 응. 일어나서 엄마 잡아줄게 여기는 너네, 너네가 들어가도 안 깊다 그치? 응. 엄청 많지? 응. 우리 발도 다 보인다 야 그치? 봤는데 안 단다. <웃음> 맞아, 오리 <오리발은> 발을안 단다. <웃음> 여기라는 거지. 어, 여기가 모짜르트 하우스. 엄청 머리가 좋은. 사진도 써놓고 여기 사진도 있지? 사진 써놓고 들여놓고 뭐 하시는 분들일까 악당이야. 악당? <웃음> 악당이야? <웃음> 악당이 나타났다. 악당이 많다야. 반체로는 <웃음> 우리 바다가 이런데 어디서 구한 뭐 거야 예전에. <웃음> 그리고 왠 어, 대한민 대한민국 국기가 있어? 근데 전우석이 왜점프고 있지?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와 근데 진짜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. 왜 있어? 대한민국 <웃음> <웃음> 나, 나 엉덩이 나 엉덩 실루엣 애들 맛있게 먹는 데 웃기는 어 같은 오 이런 모양도 이쁘다. 아, 사과주스도 먹고 빵도 먹자. 사과주스 어디 있는데? 이거 사과주스 커피가 음. 부드럽긴 한데, 조금 싱거워요. 싱거워. 음. <웃음> 그랬더니 닭 튀었어? 아. 아. 한번 먹어볼까? 와, 멋지다 아침에, 그렇지. <웃음> 비가 또 왔네 밤에. 비 온다. 아, 비가 많이 온다. 근데 왜렇게 예뻐? 그치, 되게 예쁘지? 어. 가자, 엄마 <웃음> 네. <웃음> 그, 종인, 그 종이 지저분한 종이야, 송은 우리 4인 가족이 되게 묶이 좋았는데 2층 침대랑 이제 되게 간단해요 냉장고랑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장이랑 어깨가 네. 예쁜 거 안녕 이제 조식 먹으러 갈게요 저 바지 뭐야? 자가 많아? 어, <웃음> 맛있게 먹어 좋아. 음. 고 아프구나 음. <웃음> 여기 코잉에서 웰컴 커피 쿠폰을 주셨는데 여기 커피 바가 12시부터 오후 아밤 11시까지더라고요 <웃음> 아침에 사용하려고 했더니 사용 못하고 그냥 가서 조금 가까운 느낌이랄까. <웃음> 와 이제 진짜 밥다 먹고 차로 가기 전이에요. 음.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해서 너무 너무 좋은 곳이고요. 화장실이 진짜 뭔가 한국식 아파트 느낌이어가지고 음, 좋았어요. <웃음> 여행을 우리가 하기 전에 비가 오고 하고 나서 비가 오고